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여기는 대구 어, 수성구 시내에 있는 아트피아 골프클럽이에요. 주차장 이렇게 앞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 뒤에까지도 다 주차를 할수 있는 어,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최대 거리가 90m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는 않은 그런 파스리장입니다. 요금은 주 중에 1인 2만원, 그리고 주말은 2만 5천원. 2, 3인이 오셨을 때는 18,000원, 그리고 2만원. 4인 이상은 15,000원, 18,000원이네요. 이번 홀은 오 어제 비가 왔는데도 아 아니구나 그린이 조금 그러네 오 경사가 좀 있네 이번 홀은 65m 그리고 오 해저도 건너는 건데 아 60m구나 이번 홀은 60 해저도 건너서 초기기대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깃대가 있네요 와 여기 비어 좋다 여기는 어, 거리가 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프로치 연습하기 좋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이번 홀은 그린 이렇게 위에 있네요 아이고 여기는 그린 관리 좀 해야, 해야겠다 그린이 커팅그린은 아니다 여기는 경사가 살짝 좌에서 우로 흘러요 이렇게 나무들이 기울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가 조금 언덕에 있어서 높은 데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서 어, 좌측을 치는 게 좋습니다 잔디에서 티샷을 금지하라네 잔디그린 옷도 아쉽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대구 시내 수성구에 위치해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시면 곳곳에 안내 표지판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가 거리는 짧은데 어, 경사가 좀 있어서 이렇게 안내 표지판 해놓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사원홀 90m 가장 긴 거린가 보다 완전 어프로치 거리는 아닌데? 리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이고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도 다른 홀들에 비해 세월에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여기도 약간 소뚜껑처럼 잔디랑 그 그린이 다 그런 지형이라서 중앙이나 좌측이 좋아요 우측이 조금 더 많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좌보다는 우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아 어, 4번을 잔디가 에이 네, 뭐 4번을 잔디 예, 네, 그렇습니다 어프로치만 하는 걸로 5번을 이렇게 밑터 내려가요 5번 티박스는 여기고, 거리는 75m입니다. 어... 약간 경사 내리막이고, 음... 75m인데 뒤, 뒤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 맞춰서 샷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5번을 그린도 역시나 기대하면 안 돼요. 6번을 40m 그린이 저기 보이, 보이시면 지금 저 나무들 사이에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그린 보이시나요? 이런 구조예요. 어, 여기는 내리막 경사가 엄청 심하고 좀 독특하게 돼 있어서, 어, 혹시나 앞에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으면 또, 또 타고사고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린이 좌에서 우로 흐르는 그런 그린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샷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 방향에서 살짝만 우측으로 치셔도 언덕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더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렇게 그린 뒤쪽으로 나무 울타리를 쳐놓으셨어요 어, 6번으그린도 예,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겨울이니까 이렇게 치 그지? 아, 되게 독특하게 돼있죠? 지형이 <웃음> 약간 짜집기 해놓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웃음> 나름 이렇게 어, 대구에서 중심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파스레장이라서 조금 반가운 건 있는 것 같아요 7번은 여기는 동선이 그래도 짧아서 <웃음> 괜찮네 7번호 거리는 뭐 그냥 제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바로 그린이 렇게 앞에 있거든요 한 15m 정도 될것 같아 여기서는 오히려 차라리 거리 연습 근거리 연습 많이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잔디가 없어가지고 지금 매트에서 거리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번호 8번홀은 50미터네요 앞쪽에 깃대가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좁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서 샷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8번홀 그림도 이제 말씀 안들어도 되겠죠? 여기는 조금 타고자고 조심하셔서 샷을 하셔야 될것 같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공을 쳐요 자 마지막 라스 두번호 처음 봐 벙커 9번호 거리는 45미터네요 코스는 앞에 이렇게 벙커랑 그린이 뭐 약간 언덕에 있는 것 같아 그죠? 45미터 좀더 쳐야 될것 같은데 여기를 다돌아보니까요 여기는 어, 일단 좀 코스도 좀 좁고 그리고 거리도 짧은 데다가 어, 조금 약간짜집기놓은 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파슬링이거요 여기는 대구 화성구 대구 시내 에위치해 있어서 그래도 사람이 더 있는 곳이 있습니다. 1인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장점도 좀 적용을 한것 같고, 생각은 그린하고 반디 컨디션은보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좀 의아할 정도로 상태가 좀안 좋은데 그래도 이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시대에 어, 조심 속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주중 1인이 오실 경우에 2만원 그리고 주말에는 2만 5천원입니다